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병무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인증서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RCT 통합보안전문기업 라온시큐어는 9일 병무청과 함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수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추가 설치 없이도 민원 출원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라운시큐어는 병무청과 함께 민원 포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서 전자서명 및 부인 방지를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 기반 인증 플랫폼으로 대체할 계획인데요. 병무 행정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블록체인에는 개인 신원 정보나 증명서가 아닌 민원 신청 관련 전자서명 결과값만 저장됩니다. 혹시라도 유출됐을 때 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해 증명서 자체가 아닌 전자서명 결과값만을 저장해 보안성 및 처리 성능을 강화한 것이죠. 이순영 라온시큐어대표는 이번 사업은 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에서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선도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병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하면 인증서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병무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공모에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블록체인 기술 활용 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분증명서비스가 점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종이 증명서를 번거롭게 발급해야 하는 과정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가장 큰 활용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교육과 금융, 통신 등 신분 증명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해 본인이 증명하는 블록체인 신분 증명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각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소니, PwC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앞서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증명서 발급 선정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했던 중간 단계를 없애고 실시간 인증을 가능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블록체인 신원 인증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중 필요한 부분만 골라 기업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늘릴 수 있고 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한편 SK텔레콤은 블록체인 전문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와 함께 신원 인증 서비스를 개발 중이고 이 서비스를 우선 통신과 보안, 마케팅 플랫폼에 먼저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점차 모바일 신분증 개발, 대학, 협력 단체들의 여러 증명서 발행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인데요. 코인플러그는 최근 메인넷을 출시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메타디움을 기반으로 SK텔레콤과 협력 중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장 연내 세계대학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 발행 시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는 직원 정보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PwC는 스코틀랜드 차터드 회계연구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스마트 크리덴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스마트 크리덴셜은 직원의 자격증이나 인증서를 안전하게 발급하고 저장하며 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최근 2년 내 ICAS로부터 공인회계사로 인정받은 PwC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소니와 후지쯔 역시 일본어 교육기관 휴먼 아카데미와 손잡고 교육 관련 이력과 성적 증명에 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일본어 학습 수준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올려 회사의 구직자 검증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소니와 후지츠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짜 학위나 자격증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대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은 지난해 6월부터 블록서츠라는 블록체인 기반 앱을 통해 재학생의 졸업,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명서 발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신뢰성까지 겸비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증명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신분을 증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